안녕하세요 우아 가롤로다 가롤로 신부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020년 주님의 성탄을 맞으며 구독자 여러분께 성탄 인사를 전합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와 여러가지 어려움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해보다도 많이 힘들어 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그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매일 365일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. 나름대로 곤란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. 하지만 늘 곤란과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올 한해를 돌아보니 분명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모든 순간들이 주님 안에서 은총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.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힘입어 가능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기도와 큰 사랑으로 여기까지 잘 왔음을 느끼게 됩니다. 영상을 통해서나마 이렇게 성탄 인사를 전한다는 것이 많이 아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진심을 담아 여러분께 성탄 축하 인사와 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. 올 한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올 한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또한 저의 채널을 통해 알게 된 많은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. 여러분들이 해주신 구독과 좋아요에 힘입어 정말 재밌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으니 우리 모두 기뻐합시다. 세상이 어둡다고 우리 마음까지 어두울 수 없겠지요. 수도원에는 고요하게 울리는 캐롤송과 또 아름다운 불빛들을 밝히고 세상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. 주님의 성탄을 맞으며 오늘 아기 예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. 늘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총 속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. 아울러 행복한 성탄을 맞으면서도 우리의 시선을 어려운 이들에게서 거두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.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기도 중에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청하며 기도지향을 몇개 담아봅니다.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과 또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. 또한 성탄을 맞아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들 그리고 인산부들 그리고 홀로 아기를 키워야 하는 미혼모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. 또 타국에서 어려운 가운데 오늘 또 성실히 살아가는 이민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덧붙여 여러가지 이유로 가족들과 함께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. 저 또한 기도 안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며 언제나 기도하겠습니다. 그럼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주님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성탄 맞으시길 기도합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!